안녕하세요. 파만리의 파비아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플래티넘에서 나온 프레이저 만년필인데요. 프레이저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대는 약 2만 원에서 약 2만 5천 원수준의 상당으로 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약간 저가형 만년필이라 보시면 편합니다. 저가형 만년필이면서도 상당히 어 고급스럽게 제작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일단 클립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클립이 하나 이렇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래티넘이라고 각인이 양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이라고 이렇게 양각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자형 몸체로 약간 유선형 몸체로 약간 조금 고급성을 더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은색으로 제가 검은색도 있는데,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누구를 빌려줘가지고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지금 이 프레이저 만년필 은색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색깔로써 어, 상당히 그냥 일반적인 그냥 대중적인 그냥 대중적으로 늘상 사람들이 뭐 그냥 필요하다 싶으면 일단 꺼내 쓰는 그런 만년필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할 말이 많은데 내부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 플래티넘 양각이 새겨진 촉이 있는데 이촉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에서 나오는 기본 만년필 제일 초저가형 만년필이니까 플래티넘 만년필이라고 하면, 프레피 만년필 네네, 프레피 만년필이랑 똑같은 촉을 사용하고 있고요 똑같은 촉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역시 플래티넘사가, 어, 촉을 만든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플래티넘 프레피 만년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필감을 보여주는데, 이 프레이저 만년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필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요 부분, 피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어, 데몬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잉크가 얼마나 잉크가 어디로 새고 있는가, 어디로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얼마나 깨끗한지도 확인할 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안쪽을 보시면 캡 안쪽을 보시면 플래티넘 만년필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게 플래티넘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만년필들이 요 안에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기억은안 나는데. 이게 아마 잉크 어쨌든 잉크 마른방지 장치일 거예요. 그런 마른방지 장치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웬만큼 오랫동안 안 써도 잉크가 잘 마르지 않는 형상을 확인하실 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버터를 보이는데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자극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약간 간점이 되긴 해요. 어, 이, 이 일본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만년필들이 오토로제외한 거의 모든 만년필들이 어, 독자구역을 사용하는데요. 독자구역을 사용함에 있어서 약간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 꼽히지 않는 않을까라는 <웃음>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이런 저가형만년필에 독자구역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발생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만년필보다 컨버터 값이 더 비싼 경우로 종종 발, 발견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싸게 구입해 가지고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뭐, 그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냥 필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필감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감은 굉장히 좋아요. 계단이 부들부들하게 굉장히 잘 나오고. 물론 이것도 약간, 약간 F촉이라서 그런지, 약간의, 약간 F촉, f 촉그 사이에 맞전필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근데, 이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만연필 자체가 지금 사각사각거리는 필감은 아니고, 그냥 쓱쓱 끄으면 그냥 쓱쓱 나오는 필감이에요. 그리고 필압에 따라서, 당연히, 어, 필압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굵기 변하는 건 당연한 거구요. 근데, 가끔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요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요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약간 아이드로프 형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할수 있는데 그건 프레피 이 같은 경우이고 프레이저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드로프로 만들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어그 외에는 딱히 별다른 특징은 없는 거 없는 만년필입니다 뭐 만년필이 거의 다 그렇지만 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저가형 시장에서 뭐 조금 저가형처럼 안 보이는 그런 만년필이기 때문에 조금, 뭐라, 뭐라 할까, 조금, 마, 선물용으로, 초창기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년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한 자바 잉크랑 이만년필을 같이 선물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파마니의 파병이었고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세요 그럼요, 안녕!